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자, 너무 친절해서 염치없다 이해했다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겠다 네, 그래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고 자, 문제도 잘 풀려서 좋다 음, 감사하다 노래는 언제 할 거냐? 노래 불러주세요 네, 잘 이해돼서 좋다 노래 잘하시나요? <웃음> 노래 못해요 예전에 노래에서 삑살이 나가지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아 물론 저도 아 저도 멋있게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죠 사실 노래 잘하면 뭐 맨날 불러주고 싶어요 사실 노래를 잘하면 근데 어 물론 못해도 불러줘도 좋진 하겠지만 내가 못 견디겠어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노래는 조금 기다려달라고 네 근데 요즘 좀 바빠져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재 편집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교재 작업도 있고 이제 특강도 막 생겨지게 됐고 촬영할 것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아 저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요즘 아, 어, 잠을 좀못 자서 그런지 막 몸에 트러블도 막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진 것 같고 저도 힘드네요. 노래 조금만 연습하는 시간을 주고 내가 올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응원을 하기 위해서 노래 잘 준비해서 멋지게 한번 불러줄 거니까 좀 나름 완벽하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준비하고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고 노래할게요 해드릴게요 얼마든지 네. 여러분들이 어더 힘을 낼 수만 있다면 할수 있지 음. 근데 노래는 일단 못하고 노래 못하고 노력해서 다음에 좀 해드리겠다 좀 기다려달라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보죠 이제 5번 문제인데 자, 정답률이 많이 높네요. 자, 이 문제가 중요하죠. 자, 봤을 때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거래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대상 토지의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거죠. 대상 토지의 대상의 물건의 가격을 정할 때 대상,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의 물건의 가격을 정할 때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사례의 가격을 비교해서 얘를 얘로 바꾸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사시지계 면을 할 건데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얘로 바꿀 거니까 우리가 원인을 결과로 바꿔주는 거죠 사례 거를 아래에 대상 거를 위에 쓴다 이 값을 찾아서 비교치 값을 다 찾아서 곱해주면 된다 계속 곱해주어서 계산하는 걸 상승식 계산이라고 얘기하고 자 보죠 자 대상 토지에 이렇게 주소가 나왔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토지에 면적이 나왔네요 자대상의 면적이 나왔으니까 우린 사례의 면적도 따져봐야 되겠죠 자 얼른 보니까 여만큼이 거래 사례의 내역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보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면적 요인 비교해 줘야 되겠죠 자 면적 요인 비교는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사례꺼가 100, 대상꺼가 120이니까, 자, 곱하기 사례꺼분의 대상, 100분의 120, 이렇게. 자, 면적 요인 비교는 이거 해주면 되고, 자, 토지에 이렇게 용도가 나왔네요.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자, 그러면 사례를 비슷한 걸 갖다 써야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 맞냐? 라고 했더니, 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똑같은 걸 썼어요. 어, 비슷한 사례를 썼네. 라는 거고, 만약에 다음에 제가 모의고사 낼때 이렇게 낼 거예요. 사례 1거 이렇게 사례 1.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사례 2 내역을 내역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길게 이렇게 낼 거예요. 근데 사례 2의 용도를 보니까 여기에 상업지역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사례를 어떤 걸 갖다 써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이 사례를 갖다 써야지 얘는 상업지적이니까 이 사례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 사례가 아니라 1번 사례를 갖다 써야 된다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출제자가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보이려고 할 때는 다음 문제 분명 낼 거예요 우리 시험에 표준지 공식가를 두 개를 제시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례 1, 사례 2 이렇게 나왔다면 어떤 사례를 갖다 써야 되냐 비슷한 걸 갖다 써야 된다 얘가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이라고 나온 거 이걸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갖다 썼고 사례 가격이 3억 원 이렇게 3억 원 나왔고 300원이라고 놓을 거고 자 거래 시점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기준 시점이 다르죠 이렇게 자 연은 똑같은데 월이 다르네요 즉 거래 시점은 3월 1일이고 기준 시점은 9월 1일이다 라고 나왔고 자 사정보정 요인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사정보정을 할 필요가 없고 면적 요인이 나왔죠 자 집값 변동률을 보니까 자 2018년 3월 1일에서 9월 1일까지 갈때얘갈때 4%가 올라갔대요 4%가 올라갔다 주거지역이 이거는 둘다 주거지역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보죠 4%가 올라갔다를 해석할 때자 거래시점에서 기준시점으로 갈때자 3월 1일은 거래시점이고 9월 1일은 기준시점이니까 자 거래시점에서 기준시점 갈때 4%가 올랐다는 얘기죠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얘가 104가 됐다는 얘기예요 올라간 게 그러니까 처음에 1 0 0짜리가 104가 됐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시점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기존 시점은 104가 되었다 여기서 여기 갈때 4%가 올랐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 곱해줘야 되는 건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거래 시점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를 곱해줬냐면, 100분의 104. 4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네요. 자, 해석에서 시점 수정이 나왔고, 자, 지역률은 보니까, 대상과 사례가 똑같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대요 대상은 언제나 인근 지역이 있는데 사례도 인근 지역에 가져와서 왔대요 자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요인 똑같겠죠? 그럼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을 거고 자그 다음에 개별요인은 보니까 5%가 열0세하다라고 나왔어요 5열1세하니까 100을 기준 잡아서 5를 빼줘야 되겠죠? 자 95를 써야 될게 누구냐 주어를 잘 봐야죠 보니까 대상 토지는 5%가 열세하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곱해줘야 될건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대상 걸 95로 해줘야 되고 자 사례는 100으로 잡아줘야 되겠네요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 거가 5% 열세하다 대상이 5% 열세하다 사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이 5% 열세하다 100분의 95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1.2를 의미하고 얘는 1.04를 얘기하고 얘는 0.95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례 가격이 이제 이건 제이 이제 개별 요인 얘기하는 거죠 세개가 주어진 거예요 사정보정 요인은 없고 지역은 똑같으니까 둘다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고 제시된 게 이렇게 세개가 제시된 거죠 자 사례 가격이 3억 원이니까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는 숫자만 똑같으면 이건 가, 답이 될 거니까 뭐 3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3억 원이고 자 여기에다가 자 요인을 비교해 줄 것이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죠 값이 똑같으면 되니까 1.2 곱하기 1.04 곱하기 0.95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답이 되겠네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3곱하기 3곱하기 1.2곱하기 1.04곱하기 0.95 이렇게 했더니 3.5568 나왔네요. 3.3.5568 이렇게 나왔네요. 숫자 똑같은 게 답이죠. 3.5568, 3.5568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3 곱하기 1.2, 1.03, 0.95 이거 곱해주는 거니까 이걸 한번 꼼꼼히 한번 탁 해석해서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다음번에 풀 때는 내가 필요한 것만 빨리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딱 이걸 딱 보는 순간 어, 필요한 내역이 뭘지 따져본다면 라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여기예요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이거니까 자, 감정평가 가액을 구하려면, 자, 대상의 가액을 구하려면, 사례 가격에다가 우리가 사시지게면 이렇게 할 거죠. 각각 요인을 곱해줄 건데, 자, 이때 곱해줄 건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해준다. 자, 그러고 보니까 거래 사례 가격이 3억 원이다. 그럼 3을 쓸 거고, 자, 여기서 사시지게면 주어진 조건만 보면 될 거니까, 자, 면적이 대상권 120, 사례꺼가 100,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건 4례분의 대상이니까 100분의 120, 1.2 해줘야 되고 자 주거지역이 4% 올랐대요. 이 4% 올랐다는 건1 0 0짜리가 104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준시점까지 갈때 4%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00분의 104, 4가 올랐다. 기준시점까지. 자 5% 열세하면 열세 95인데 주어를 봤더니 대상이 라고 나왔으니까 대상 걸 바꿔줘야죠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대상을 95, 사례는 100 그래서 이 3개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1점이고 얘는 1.04고 얘는 0.95니까 3에다가 이 3개 곱해주면 딱딱딱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어려 보이지만 사실 원리만 정확히 알고 접근하면 어렵게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연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5번 받고 나머지 이제 틀리신 분 다음에는 꼭 맞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요. 자, 6번 보죠. 자, 6번도 자, 오늘 이제 답안지 제출하신 분들은 사실 계산 문제다 보니까 자, 계산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답안지 제출을 많이 안 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자, 그래도 제출하신 분들은 많이 맞았어요. 6번도 보죠. 자, 똑같은 문제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서 대상의 토지의 가액을 구해라. 그러면 대상의 가액을 구할 때 사례의 가격에다가 우리는 사시지계면 할겠죠? 한번 따져보죠. 사시지계면이 어떻게 제시됐는지 곱해줘야 되는 건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당연하게 이해될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 이해해야 돼요. 뭐 굳이 막 어거지로 암기알려 하지 말고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 대상 토지가 이렇게 얘는 필요가 없고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상업지역 나왔고, 자, 기준시점 나왔고, 사례 내역이 이렇게 나왔네요. 사례 내역이. 그럼 얼른 이제 면적 나왔으니까 면적을 봐야 되겠죠. 얘가 면적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례분의 대상 해야 되니까 얘는 사례 거가 120, 120분에 11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곱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업적인데, 상업적이 나왔으니까, 어, 제대로 된 비슷한 사례를 갖다 썼다. 자, 거래 가격이 2억 4천만 원, 그러면 240으로 쓰면 될 거고, 거래 시점은 2월 1일이다. 연도는 똑같지만, 이렇게 월수가 달라졌네요. 보니까, 자, 정상적인 매매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정 개입이 없다. 그래서, 사정 개입이 없으니까 사정 보정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사정 보정 을할 필요가 없고 면적률이 제시가 된 거죠 120분의 110 자, 사례 가격은 240이고 집가 변동률을 보니까 얘는 거래 시점이고 얘는 기준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으로 갈때 5%가 올랐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거래 시점을 100으로 잡았을 때 기준 시점은 105가 되는 거죠 5%가 올랐으니까 100짜리가 105가 된 거다. 그러면 우리는 거래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바꿔주는 거죠. 대상권은 무조건 기준시점이니까. 그래서 100분의 105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이걸 우리가 시점수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보니까 지역요인이 대상과 사례가 같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대요 똑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요인이 똑같겠죠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개별료 보니까 3%가 우세하다 그러면 103을 쓸 건데 누구를 103으로 쓸 거냐 주어를 봐야죠 보니까 대상 토지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대상을 103으로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대상을 103으로 쓰고 사례는 100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감산하면 1.05고 얘는 1.03이니까 자 이제 계산해보죠 주어진 것이 사례가격이 240원 그 다음에 면적요인이공 하나씩 때도 상관없겠죠 붙여도 상관없고 자 12분의 11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얘가 1.05 곱하기 1.03 얘 예, 예.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건 계산기가 알겠죠 자, 240 곱하기 11 나누기 12 곱하기 1.05 곱하기 1.03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저도 계산해 볼게요. 240 곱하기 11 나누기 12 곱하기 1.05, 1.05 곱하기 1.03 이렇게 했더니 237.93 이렇게 나오네요. 237.93 그럼 숫자가 237.93 이렇게 나온 게 답이겠네요 237.93 이렇게 나왔네요 237.93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자 앞에 5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죠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그러니까 출제자가 계속 이런 유형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례를 사를 이용해서 대상으로 바꿔줄 때, 사례분의 대상 곱해주는데, 자, 이렇게 나왔죠. 사정보정 요인은 없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같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고, 면적을 줬으니까 면적 요인 비교할 거고,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직가 변동률이 나왔으니까, 시점 수정, 기준 수정으로 바꾸는 거, 개별 요인 나왔다. 이세 가지 곱해줘서 계산하는 거죠. 다시 똑같이 본다라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사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이렇게 노란색만 칠해져 있는 걸로 가볍게 볼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고 사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건 이것밖에 없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대상에대상에 가액을 구하는데 자 사례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 사례 가격이 2억 4천 그럼 240에다가 주어진 조건을 곱해줄 건데 대상의 면적이 110 사례의 면적이 120 나왔으니까 우리가 곱해줄 건자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이렇게 120분의 110 곱해줄 거고 자상업적이 5% 올랐다는 건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으로 갈때 100자리가 105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 건 여기에 100분의 105니까 얘는 1.05 그래서 1.05를 해주면 될 거고 자 여기 보니까 3% 우세하다 나왔으니까 103을 쓸 건데 얘가 누가? 주어를 잘 봐야죠 대상이 103이네 이래서 자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이 얘를 바꿔줘야 돼 대상을 그럼 1.03이니까 여기에 곱해줄 건 1.03이다 공 약분해도 상관없으니까 240 곱하기 11 나누기 12 곱하기 1.05 곱하기 1.03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값만 딱 한눈에 딱 눈에 보고 계산하는 거 이거 사실 연습하면 30초도 안 걸려요 충분히 정확하게 답찾아내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연습할 만한 가치가 너무 높은 거죠 최근 10년 매년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뭐 2, 3, 7, 9, 3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7번 보죠 어 얘는 조금 이제 오답률이 좀 높아졌는데 자 33회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어떤게 다른지 한번 보죠 자 문제를 보니까 자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서 자 토지의 가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보죠 대상의 가액을 구할 때 사례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시지계면을 할 건데 사실 이건 이론상 내용이고 우리가 곱해주는 값을 정하는 게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보니까 대상 토지의 집어은 중요하지 않고 150 면적 나왔어요. 그럼 얼른 이제 사례 거의 면적을 봐야죠. 이만큼이 사례 거의 내역인데 사례 면적이 200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례분의 대상할 거니까. 사례가 200 대상이 150 이렇게 해주겠네요 자, 얘를 해줘야 되고 자, 주거용 주상용이라고 나왔네요 주상용이고 주거상업용이죠 주상용으로 똑같이 비슷한 사례를 썼으니까 문제되지 않고 자, 기준시점이 10월 29일인데 거래시점이 같은 해에 6월 1일을 나왔고 사례가격이 800원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사례를 800원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가 써줄 건 사례분의 대상인데 자 여기에 사정보정치를 0.9를 쓴다 사정보정하려면 비교치를 0.9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그냥 제시됐네요 0.9 곱해줘야 된다 자, 집가 변동률은 6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거래시점에서 기준시점까지 갈때 5%가 올랐다 얘는 4%가 올랐다 근데 어떤 걸 써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어 죄송해요 이용상은 주상용인데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이 나왔고 얘도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용도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집가변동률은 주거지역이죠.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상용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 용도를 따져줘야죠. 똑같은 토지에 비슷한 토지를 써줬을 때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 5%가 올랐으니까 100자리가 105가 됐겠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럼 곱해줘야 될건 100분의 105 이거 해줘야 될 거고 자 지역류인은 거래사례와 동일하니까 해줄 필요가 없고 개별류인은 보니까 5%가 열세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열세하니까 95를 쓸 건데 주어를 봐야죠 근데 주어가 없어요 이게 거래사례에 비해 5%가 열세하다 이건 다 이거 이만큼만 사례 거고 나머지 건다두고 와요 대상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내려고 여기에 주어 대상 거가 대상이 라는 말을 빼뜨린 거예요 사례가 5% 열세한 게 아니죠 사례 에 비해 얘는 비교값이고 생략된 주어 대상 거가 5% 열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빼서 작년엔 출제가 좀 어렵게 내려고 주어를 빼고 낸 거예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얘가 주어가 아니면 대상이 주어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죠 대상이 5% 열세하다 그래서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95로 바꿔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에 조금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대상이라는 주어를 빼서 얘가 사례에 비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주어는 아니겠지. 사례가 주어가 아니고 그럼 대상이 5% 열세하다 이거 하나를 추론할 수 있었어야 됐다라는 문제죠.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고 물론, 여기에 사정보정치가 0.9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건 0.9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 하나 확인해야 되고. 그럼 사례 가격이 800원이고,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자, 일단 면적 료인이렇게 나왔으니까 먼저 해줘도 되죠? 자, 200분의 150. 물론, 공 하나 떼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정보정치가 0.9라고 나왔으니까, 0.9 이렇게 해주고, 자, 주거지역이 5% 올랐으니까, 100분의 105는 1.05 이렇게 나오겠죠 1.05 이렇게 해줄 거고 자그 다음에 얘가 5% 열세한데 대상이 열세하다는 거예요 사례가 주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100분의 95는 0.9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0.95 좀더 곱해질 것들이 보통 3개가 최고였는데 4개를 줘서 조금 어렵게 냈다 이거 하나를 더준 거죠 자 그럼 계산기에다가 800 곱하기 15 나누기 20 곱하기 0.9 곱하기 1.05 곱하기 0.9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해보죠. 자, 8만 해도 괜찮겠죠? 8 곱하기 15 나누기 20 20 곱하기 0.9 곱하기 1.05 0.95 1.05 곱하기 0.95 이렇게 했더니 값이 5.3865 나오네요 5.3865. 그러면 53865 이렇게 나온 것이 답이겠죠? 53865. 이렇게. 답은 2번. 53865 이렇게 나왔겠네요.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 이 문제 맞출수 있었어야 돼요. 물론, 감정평가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모두 다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를 맞았다는 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기본적인 문제를 다 맞추고, 난이도 최상의 문제까지 내가 풀었다라면, 어, 물론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보죠 이 문제를 자 제시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으나 있으나 자 필요한 건 이만큼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 자 대상이 150이다 그럼 사례의 면적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사례 분의 대상 200분의 150을 해야 되고 면적 요인이죠 자그 다음에 주거지역 똑같은 주거지역 갖다 썼고 거래가격이 800이고 사정부정치를 0.9로 줬다 그럼 0.9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 자 주거지역이니까 얘가 일반 주거지역이가 주거지역이 5% 올랐다 그러면 1 0 0짜리가 105가 됐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건 100분의 105를 곱해줘야지 자 얘가 조금 더 이제 특이하게 문제가 주어졌지만 오프로 1 하니까 95를 쓸 건데 주어가 안 나왔어요. 이 사례에 비해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건 대상 아니면 사례인데, 얘가 주어가 아니라면 당연히 생략된 건 대상이 대상이 이렇게 오프로 14겠다라는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출제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사례는 100이고 대상 거를 95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곱해 줄 거고 0.9 곱해 줄 거고 얘는 1.05를 곱해 줄 거고 얘는 0.95를 곱해 줄 거다라는 거죠. 8에다가 여기에 20분의 15를 곱해 주고 0.9 사정보정 채 주고 1.05 곱하기 0.95 조금 어렵게 냈지만 그래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작년에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올해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역시 이 문제가 아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을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에서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거래 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고 수익 방식에서 수익환원법이 있는데 작년에는 거래 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이 나왔어요. 올해는 확률적으로 자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다음에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그래서 원가법도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어 우리가 난이도 상짜리에 최상의 문제까지 맞출 수 있었다면 합격할 확률이 점수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곱해주면 답이 이렇게 53865 였죠. 53865.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될 수 있을 거고. 53865. 잘했어요. 아, 일중이라, 일중이라, 중간중간. 대단하세요. 일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저는 일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좀안쉽긴 한데 야간반 수업하면 사실 일, 직장 다니고 일 끝나서 야간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식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까지 이렇게 이 공부가 또 쉬운 공부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한 2개월 정도는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 듣는 공부가 대부분이죠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자격증 따서 어떤 일을 하셔도 이 정도의 힘든 일을 견뎌내셨다면 라 충분히 사회 나가셔도 잘하시고 성공하실 거예요. 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좋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어, 이제 밴드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이제 밴드에서는 이름보다는 암기코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암기코드를 한번더 익숙하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가능한 어, 밴드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프로필에 이름 변경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변경해서 암기코드, 마음에 드는 암기코드나 내가 좀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서, 이거 왠지 나올 것 같고, 이거 어려운 거 느껴지, 느껴진 거, 이런 암기코드가 있으면, 암기코드로 밴드의 이름을 좀, 프로필, 명칭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다들 잘하고 계시고, 김봉근님, 음, 반가워요. 맞았다라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네요. 네, 올해는, 네, 잘하셔서, 학교는 고득점 맞으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 자 8번 문제 보죠 이제 공시지과 기준법인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4월 1일 4월 1일이면 만우절이죠 만우절 뭔 재밌는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남고 나왔어요 남자만 있어서 남고 나왔는데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체벌이 많았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막 무겁고 좀 딱딱해서 만우절이라고 해서 뭐큰 뭔가 뭐 에피소드가 별로 없네요 예를 들면 <웃음> 선생님 선생님 이제 어, 숙제 펴라 그러면 어떤 친구가 선생님 숙제 안 내줬어요라고 이제 만우절이니까 안 내줬어요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 나와 <웃음> 맞는 거죠. 선생님들마다 막뭐 당구 큐대나 몽둥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좀 무섭게 가르쳤었는데 어찌됐거나 뭐 만우절에 어, 기억 남는 에피소드나 좀 스토리가 없네,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요즘은 세벌이 많이 없어졌죠. 좋은 거죠. 자, 8번 보죠. 8번. 자, 8번 보니까 어머 역시 정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자반지 제출하신 분들은 잘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자, 토지가액을 구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했을 때 가격이 총총 총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 토지의 150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총 가격 이렇게 구했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떤 토지 면적에 해당되는 총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여기에 1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면적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대상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넓든지 좁든지 상관하지 않고 1제곱미터당 가격을 구하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료인 비교는 없는 거예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을 보면 자 대상 토지의 대상의 가액을 구할 때갈때 때 사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이용하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상 여기에 4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4가 들어가면 안 되고 시직의 기타 시직의 기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시직의 기타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사정보정이 있으면 안 된다 면적요인 비교도 없다 이걸 해석해놓고 시직의 기타 이렇게 곱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줬는데 우리 이제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곱해줘야 되는 값은 뭐냐면 여기에 사례 대신에 표준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결과는 대상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표준지분의 대상을 이만큼을 곱해준다가 이제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의 차이가 되겠네요. 사례가 아니라 표준지를 쓸 거고 사례를 대상이 아니라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꾼다 이거 하나 해주면 되고 이제 이론상 문제가 나오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면 사정보정은 절대로 없다 이유가 표준지에 사정개입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랬죠 면적률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 얘는 1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을 구하니까 면적률은 비교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자 보죠 기준점이 나왔고 소재지가 나왔고 일반 주거지역이고 면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면적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면적은 전혀 볼 필요가 없고 자 표준지일 걸 보니까 표준지께 이렇게 나와서 똑같이 일반 주거지역 갖다 썼고 자 공시지가가 200만원이라고 나왔네요 공료세 때면 근데 이제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 거고 얘가 공시지가고 200만원 나왔는데 날짜가 보니까 1월 1일이죠 표준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나 언제나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공시가에 지이 가격을 정하는 기준되는 날짜는 무조건 매년 1월 1일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거니까 이제 먼저 한번 기억해보죠 표준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에 물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기준되는 날짜는 1월 1일 날짜의 감정평가 가격을 공시한다 기준되는 날짜는 공시지가는 무조건 1월 1일 날짜다 자, 집값 변동률을 보니까 자 1월 1일은 표준지 거고 얘가 기준시점 거예요 기준시점 그래서 여기로 여기 갈때즉 표준지 거를 기준시점으로 갈때 주거지역이 5%가 올랐대요 이 말은 얘가 100이라고 한다면 얘가 105가 됐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얼마를 곱해준다. 100분의 105를 곱해준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지역류는 보니까 대상과 표준지가 인근 지역에 같이 위치한대요. 그럼 지역류는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시점 수정 나왔고 지역류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같으니까. 자 개별 인을 보니까 5% 열쇠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가 95를 써야 될 건데 누가 주어를 잘 봐야죠. 보니까 표준지에 비해라고 나왔고 대상토지가 라고 나왔어요 음느니가 붙은 게 주어져 그러면 95라고 써야 되는 건 대상 걸 써야죠 그러면 자 표준지 분의 대상인데 대상 거를 95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표준지는 100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100분의 95 이거 해주면 될 거고 자 20% 우세하고 라고 나왔으니까 120을 써줘야 되는데 누가? 대상이 똑같이 12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비교치는 자, 표준지 거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120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별 요인 나왔고 자 보니까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두 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보면 자 표준지 공식가는 2를 써야 되고 2 쓰고 주어진 거 얘는 얼마다? 1.05, 얘는 얼마다? 0.95, 얘는 얼마?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에다가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숫자 똑같은 게 답이 되겠네요. 저도 한번 눌러보면 자, 2 곱하기 1.05 곱하기 0.95, 0.95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이렇게 2.394 이렇게 나오네요 2.394 그러면2394 이렇게 나와있는게 답이죠 2394 이렇게 나와있는거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더쉬운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사정보정이 없고 면적요인 비교도 없으니까 시직의 기타 일단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면적은 필요가 없다 야 대상거 면적 나왔는데 사례거 면적이 없어 표준지거 면적이 없어 이렇게 당황해 하면 안돼요 공시가 기준법은 면적 비교가 필요 없다라는 거. 이유는 1제곱미터당 가격을 구하니까 그래요. 자 이걸 좀더 우리 간단하게 보면 필요한 거 이런 거죠. 이만큼 필요한 거 다시 한번 풀어본다라면 자 다시 한번 풀어보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 대신에 공시가 기준법을 쓸 때는 표준지가를 갖다 쓰니까. 표준지분의 대상 거를 써야 되고 자 면적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면적은 필요 없다. 이거 좀 설명하려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거고 자표준지 표준지에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원이다. 이렇게 공 6개 떼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5% 올랐으니까 1 0 0짜리가 105로 된 거네. 자, 그러면 곱해줘야 될건 100분의 105 이거 곱해줘야 된다. 자 열세 하니까 95 이렇게 써야 되는데, 누가? 대상이, 대상이 95니까, 해줘야 될건 표준지를 100으로 잡을 때, 대상 걸 95로 바꿔줘야 되고, 20% 우세하다, 120을 쓸 건데, 누가? 대상이. 그러면 표준지 건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 걸120 이렇게 써줬을 때, 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이 3개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2에다가 해줘야 될건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 이렇게 해줘서 숫자 똑같은 게 답이다 이렇게 해서가는 거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오히려 더 쉬우니까 자 머릿속에 이론적인 배경만 우리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 사정보정 없고 면적료인 비교 없다 시지계 기타 우리 말 문제로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면 항상 사정보정을 잘 봐야 돼요 얘가 있냐 없냐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라거 자 벚꽃은 야간이 아름다워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저도 오늘 저녁에 벚꽃 구경을 한번 가야 되겠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어, 뭐 시간을 못 내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좀 제가 그래요 밤에 산책하면서 벚꽃 구경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 자동으로 원래 바뀐다 그건 좀 저도 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저장을 안 누르셨군요 완료, 완료 누르셔야 돼요 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네, 오류가 면적에서 틀렸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자신감이 자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가 기준법 무조건 맞추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으면 좋겠고 한 문제짜리지만 사실 이한 문제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런 역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고배를 마셔서 불합격을 하는 경우는 많은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점수가 만약에 10점 모자랐다 평균이 1차가 50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공부 한번 해보고 아, 떨어질 거 당연히 알고 시험 한번 봐볼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올림픽 정신으로 한번 참여해보겠다 이런 거고 내가 합격을 하겠다고 라 마지막까지 공부해서 시험 봤을 때 떨어졌다면 라 하나 모자라거나 두개 모자라거나 세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점수 얼마 큰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뭐 58점, 59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를 맞춘다는 건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노력하셔서 다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나오면 자 마지막 문제 보죠. 아, 마지막 문제는 아니네요. 9번 문제인가? 아,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보죠. 어, 역시 많이 맞았어요. 저는 의외로 오늘 계산 문제 틀리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제가 수업 중에 잘 가르쳤나 봐요. 제법 많이 맞아서 좀 뿌듯하기도 해요. 자 문제 보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대상 토지의 가액, 토지의 가액을 구해라.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라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한번 써보면 대상의 가액을 구할 때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여기서 시직에 기타한다 이때 이제 곱해줘야 되는 값은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표준지 분의 대상값을 곱해줘야 된다 이거였죠 자 그럼 보니까 자 여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자,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는 이 소재지와 기준시점은 누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상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문제도 대상 거다라고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말이 없어도 여기에 이 값은 당연히 대상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건표준지급을 갖다 써야 되는데 여만큼은 표준지 거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네, 박스로 두 개를 줬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표준지급을 갖다 써라 이런 문제죠. 자, 그럼 보니까 대상 거에 주소는 필요가 없고 상업지역의 상업용이고 기준 시점이 10월 26일인데 자, 표준지 공시지가 내역을 보니까 자, 표준지에 공시지가 내역을 보니까 얘는 매년 언제 1월 1일 기준으로서 토지 가격을 정한 거고 두 개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비슷한 걸 갖다 써야죠. 당연히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은 비슷한 걸 갖다 써야 되니까 얘가 상업지역이니까 당연히 상업지역 걸 갖다 써야죠.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건 표준인 공시지가는 2번짜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2원이라고 봐야죠. 200만원이지만, 공 06대고. 얘를 써야 된다. 이거 선택을 한번 하는 거고. 자, 직가 변동률을 보니까, 자, 얘는 표준지 거고, 여기에 기준 시점 거예요. 표준 시점이, 표준지의 시점이 기준 시점으로 갈 때, 이렇게 4% 올랐다, 5% 올랐다라고 나왔는데, 우린 공업적역은 필요가 없는 거죠. 상업적을 갖다 써야 된다. 5% 올랐으니까, 이 말은 100짜리가 105가 됐다는 얘기죠. 100짜리가 105가 됐다 그럼 얼마 곱해줘야 된다? 100분의 105 이거 곱해줘야 된다 자 지역요인 보니까 표준지와 대상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대요 그럼 지역요인 똑같겠죠? 그러면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 시점수정은 이걸 해줄 거고 지역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 개별요인 나왔는데 10% 우세하다 라고 나왔으니까 110을 쓸 건데 주어가 누군지를 봐야죠 자, 표준지에 이런 거에 피해라고 나와서 표준지가 주어가 아니라 대상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10% 우세하니까 대상 걸 110으로 써줘야죠 자, 표준지 거를 그러면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대상 거를 110으로 써줘야 되겠네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상승치로 하고 그 밖의 요인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타 없고 개별 요인 이렇게 주어진 거죠 얘, 예, 얘 예, 이렇게 두개 주어진 거네요 자 그러면 계산할 때표준주는2자리를 써야 된다 자그 다음에 얘는 얼마? 1.05 자 얘는 얼마? 1.1 그러면 1.05에다가 1.1만 곱하면 되겠네요 30회는 쉽게 나왔네요 그래서 자 문제는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이런 뭐 뭔가 조금 약간의 응용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곱해지는 값은 쉽게 줄게 라고 출제가 된거죠 자, 그래서 이거 곱했을 때 값이 똑같은 게 답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05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2.31 이렇게 나오네요. 2.31, 2.31이라고 나온 게 답이겠죠. 2.31 이렇게 5번, 2.31 자, 이 문제는 자 표준지 공식가를 두 개를 줬으니까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문제죠. 유사한 걸 선택해야죠. 용도 지역.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 걸 갖다 써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표준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시직에 기타를 해라 여기서 시점수정은 상업지역 걸 갖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률인은 똑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개별 유인이 하나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이제 보죠 자이 내용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건 이거예요 자 대상 거를 보니까 대상 거 물론 여기에 주어가 안 나왔지만 안 나왔으면 당연히 대상 거를 얘기하는 거고 표준직계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대상거가 상업적이니까 표준직거도 상업지역 갔다가 얘를 쓸 거다라는 거고 자, 공업지역은 볼 필요가 없고 상업지역 자리가 5% 상승했으니까 자, 100자리가 105가 됐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건 100분의 105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 그다음에 10% 우세하다 그러니까 110을 쓸 건데 누가 대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대상이 110이니까 표준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은 110 이렇게 아우 쉽다 어렵지 않네 이에다가 1.05, 1.1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문제가 이렇게 간단히 필요한 것만 딱 눈에 띄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이 자료다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냐 많이 풀어보면 이제, 어, 이런 것만 필요하네 라고 익숙해지면 이것들만 이제 눈에 띄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30주도 안 돼서 정확히 다부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보죠. 마지막 문제도 많이 맞췄고. 자 32회에 나왔던 문제네요 32회 자이 문제에 이제 특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자 대상 토지라고 친절하게 줬네요 자 상업지역이고 기준시점이 이렇게 나왔고 계속 풀이해주고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 중에 필요한 건 뭐다 이런 건다 필요 없는 것들이 뭐다 이런 걸구분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자 표준지 가가 나와야죠 공시가 기준법이니까 표준지껄 갖다 쓰니까 이걸 비교표준지라고 하고 비교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고 표준지껄 보니까 상업지역껄 갖다 썼고 잘 갖다 썼네 얘는 언제나 공시가 는 기준 날짜가 1월 1일이에요 무조건 자 보니까 10원이라고 나왔고 10원 쓸 거고 지가변동률은 이건 표준지껄 이건 기준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지가 기준시점으로 갈때 5%가 올랐다 그 말은 얘가 100자리가 105가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 곱해준다? 100분의 105를 곱해준다라는 거죠. 100자리가 105로 바뀌었으니까 기준 지점으로 갔을 때. 자 대상과 표준지가 지역 요인 똑같아요. 같은 인근 지역에 있나 보네요.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 보니까 10% 우세하다. 그럼 110으로 쓸 건데 누가? 주어를 봤더니 대상은이라고 나왔어요. 대상은. 자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 개별 유인은 대상은이라고 나왔지만 다음 문제에서 또 대상은이라고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표준지는 또는 사례는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는 라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110은 대상이니까 예를 해줘야 될건 뭐냐면 대상이 110이다 그러면 표준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110으로 잡는다 대상 걸 바꿔줘야죠 자, 20% 열세하고 나왔어요 역시 주어는 누구? 대상이 그러면 20% 열세하니까 80을 쓸 건데 80이 대상 거죠 자 그러면 얼마를 곱해줘야 하면 대상 걸 80을 바꿔주고 표준지는 100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데 여기에 그밖에 보정치가 있었어 1.5 해줘야 된다 그밖에 요인으로 보정치 해줘야 되는 요인 비교치를 1.5 곱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밖에 요인이 1.5 얘가 나왔다는 게 독특한 거죠. 그전에는 다안 나왔었는데, 그 전에는 다안 나왔었는데 그밖에 요인이, 그밖에 요인의 부정치가 1.5, 1.5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직의 기타에서 자, 시점 수정 나왔고, 자 얘는 얼마? 1.05. 지역 요인은 같으니까 할 필요 없고 개별 요인이 두개 나왔네요. 이렇게 얘는 1.1, 얘는 0.8, 얘 나왔고 얘가 주어졌다는 거야. 얼마로? 1.5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지 건 얼마? 표준지 건가10 이렇게 쓸 거고 해줄 건 시점 수정 1.05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0.8 곱하기 1.1 마지막에 하나 그밖에 요인으로 1.5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더 여기에 곱해주는 것이 4개나 곱해주는 게 나왔네요 조금 어렵게 나왔던 거죠. 한번 계산해 보면 자 1을 해줘도 상관없죠. 10 해줘도 상관없고. 자 1.05 1.05 곱하기 0.8 곱하기 1.1 곱하기 마지막에 1.5 이렇게 해주면 13.86 이렇게 나오네요. 13.86 이렇게 1386이 답이겠죠. 1386 이렇게 1386자이 문제를 우리 또 다시 한번 풀어보면 필요한 내용만 자 한번 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필요한 내용만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바꿔본다라면 자 대상 토지가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 같은 게 나왔고 표준지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10원 나왔고 자 상업지역이 5% 올랐으니까 1 0 0짜리가 105가 됐다는 얘기니까 자 우리가 해줄 건 100분의 105, 1.05 이렇게 해줄 거고 자그 다음에 10% 우세하니까 110을 쓸 건데 누가 주어를 보니까 대상은 그럼 대상 거니까 대상을 110 쓰고 표준지가 100일 때 이렇게 써주는 거죠 1.1 해줄 거고 20% 열세하니까 80이라고 쓸 건데 누가 대상이 20% 열세하니까 자 대상을 80 쓰고 표준지가 100 그러면 우리는 0.8 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밖에 요인 보정치가 1.5. 자, 그래서 꼼꼼히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다른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줬지만, 여기서 32회 때는 그 밖에 요인을 줬다라는 거. 이거 놓쳐가지고 만약에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때좀 꼼꼼히 봐야 되는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연습을 하면, 하면 어, 이거 있는지 다음에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1.05, 1.1, 0.8 마지막에 그밖에 1.5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 자 이해가 완료되었기를 바라요 이해가 됐겠죠 우리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공식과 기준법만 문제를 거의 다 풀어봤으니까, 이 많은 문제를, 공통점을 찾고, 어,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거가,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연습하셔서,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자신있게 풀수 있도록 딱 준비하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합격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자신있게 풀어내서, 네, 모두 합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메카랜드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수강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수강 후기 남겨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그 고마움을 더 마음으로 네, 표현을 할 테니까, 뭐, 물질적으로 표현하면 또 좋겠, 또 하겠지만, 그건 좀 그때 가서 볼게요. 음. 자, 그리고, 어, 계산 문제가 좀 나왔어요. 계산 문제집이. 잠시만요. 자, 한번 잠깐 소개 좀 해드릴 텐데. 자 이번에 계산 문제집 이렇게 제 사진을 앞에 딱 저기 전면에 나서 계산 문제집 나왔으니까 어 모든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 이 문제를 쭉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유형과 새로운 유형 모두 다 이렇게 다 수록해 놨고 이 계산 문제집이 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계산 문제집보다. 해설이 자세하게 명확하게 잘 해설되어 있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독특한 쉬운 방법들이 있죠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 계산 문제를 처음에는 초창기에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는 모든 선생님이 계산 문제 못 푸는 거야 버려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꿋꿋하게 아니야 합격하려면 계산 문제 필요해 네 문제 세 문제 이상은 무조건 필요하니까 열심히 연습 연구해가지고 쉬운 풀이 방법을 만들어서 열심히 계산 문제를 가르쳤는데 이제 사람들도 이제 어, 그 쉬운 방법들이 좀 이렇게 등장하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제 풀이법을 좀 쉽게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뭐그 선생님들도 노력하시고 모니터링 했을 테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어찌 됐거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지금은 계산 문제가 합격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버리시면 안 되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계산 문제집을 사셔고 공부하실 때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자신 있게 풀수 있는 문제 유형을 골라서 자신 있는 문제만 반복해서 풀고 야이 문제는 이제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겠네 답이 정확히 나오네 이렇게 자신감이 들때 하나씩 유형을 추가해가지고 내가 좀더 완성도를 좀 높이는 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무조건 다내 걸로 만들겠다고 접근하시는 건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내가 자신 있게 쉽게 풀어내는 유형을 잡아서 유형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문제로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 문제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씩 더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아마 합격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이제 잘 풀어내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뭐 지겨움, 지겨움이 별로 없어요 계산 딱 하면 정답 딱 나오니까 맞고 틀리고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좀 매력이 있는 문제니까 연습하시길 바라고 나중에 계산 문제 특강이 있을 거예요 어, 특강까지 들어서 내가 계산 문제를 좀 완성하고 싶다 그러면 특강을 좀 활용하셔서 들으시면 좋겠고 자 수강후기 어, 잊지 않겠다 감사해요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말만 하시면 안돼꼭 남겨주셔서 다음에 수강이기 썼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계산문제, 네 교산문제집 계산 음,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서 네 합격하는 데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나름 열심히 어, 해설 잘 작업해서 그리고 연습 문제가 뒤에 있다 보니까 비슷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연습 문제를 어, 70문제 정도 수록해놨으니까 내가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정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 이럴 때 계산 문제는 좀 도움이 되죠 이건 뭐 딱히 머리 쓰거나 암기할 게 아니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 풀어 쓰기만 하면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공부하기 너무 싫다 힘들다 이럴 때 계산 문제집 꺼내서 한 번씩 자연스럽게 편하게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야 힘들 때 계산 문제가 풀려지냐라고 하겠지만 하다 보시면 오히려 계산 문제가 쉽다라는 게 느껴질 거고 계산 문제가 쉽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학교로는 70점 이상 넘는 거예요. 네, 그럴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어, 토요일 날까지 주말 늦게까지 공부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크게 보상을 받을 날이 올 거니까. 음, 스스로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어, 나름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오늘 열심히 강의했으니까 저도 저녁에는 벚꽃 구경하고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특강이 좀 많아져서 밴드에 공지를 하긴 하겠지만 어 격주로 심기일전이 이렇게 진행되지만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는 라건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강도 많고 촬영 날짜, 특강 촬영도 좀 많아져가지고 좀 바쁜 시기가 와가지고 충분히 시간 잡아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연습하셔서 심기일전에서 이걸 통해서 합격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제 보너스 문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